엄마 올해도 된장 이거 할 거예요. 나도 좀 알려줘, 엄마. 우리 엄마 해마다 만들었는데 난 하나도 모르니? 그죠, 엄마? 콩만 있으면 돼.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어요? 네 할머니 알려줬어? 응, <웃음> 응. 아, 엄마가 한개더 맛있어? 와,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.